이세개 중에 어떤 게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어... 가격 빼고요? 가격 빼고? 가격 빼고? 개싸움이니까 어... 예지 예.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도 음, 예. <웃음> 비싸면 좋은 거야 그렇지 싸고 네. 좋은 건 없으니까 없지! 크고 음. 무거운 건 뭐다? 좋다 음. 그리고 이제 할 때마다 진동이 음. 오거든요 오. 네. 진동에서 이렇게 <웃음> 진동은 <웃음> 좋아요. 어, 듣지 마시고요. 어, 네. 이 방송 오래 하고 싶으니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프로듀서 김현석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 많이들 요청하셨고 많이들 또 기다리셨던 DAC 리뷰입니다. DAC 겸 DAP들의 리뷰, 네. 네, 비교 리뷰고요. 음흠. 지샨 799,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자주 쓰고 있는 또 저희 그 이알모 탈출을 굉장히 많이 도와준 친구입니다. 네. 아이파이 오디오에서 나온 XDSD, 네. 그 다음에 어, 제가 지난 생일 선물로 받았거든요. 뭐를요? 케스타일에서 나온 QP2R. 음. 네. 그래서 이세 가지 DAP 겸 DAC를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새 모델 다. 가성비로는 굉장히 소문이 난 모델들이고요. 네. 어, 사실은 이렇게 비교를 하려면 음. 체급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한 비교가 되려면 조금 비슷한 가격대로 이렇게 비교를 음. 해야 되는데 음. 이미 이제 그 가격대를 다 이제 평정한 제품들이고 오, 음. 거의 뭐그 가격대 오. 올킬이다. 음, 음.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교는 네. 사실 체급 없이 싸우는 음. 뭐 그야말로 개싸움 같은 거죠. <웃음> <웃음> <웃음> 네. <웃음> 개싸움도다 개싸움. <웃음> 네. 그리고 이제 뭐 각각에 대한 이제 상세 리뷰들은 사실 네. 뭐 프로듀서 DK 채널이나 이런데 음. 자세히 저희보다 훨씬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음. 네. 뭐 기능에 대한 리뷰들은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살펴보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어,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저희 프로듀서 김현승 감독님의 네. 음, 디자인 리뷰 어? 디자인 리뷰를 어? 한번 청해보겠습니다 어? 네. 왜 당황스러운데? 이 90년대 유행하던 게있어다마고치라고 <웃음> 아니 뭐야 생각이 있어 없어 어? 아뭐 아까 만져보니까 뭘 어떻게 만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버튼도 그렇고 이거 버튼 누르면 밥줄수 있어요. 아 버튼 누르는 거예요. 밥 주고. 90년대 향수를 이런 느는 어. 약간 폴더폰 느낌의 네. 액정이에요. 맞아. 네. 그래서 지금 지시한 칠구 같은 경우는 대신에 사이즈는 굉장히 작고 음, 포토블하고 네. 근데 일단은 음. 그래도 이게 또 기념판 아니겠습니까? 디케이. 아, 음. 네. 저희 본점 사장님의 음. 사인이 침필 사인이. XDSD는 어떻게 보세요? 얘는 네. 일단 처음 봤을 때 뭐가 떠올라지면 네. 술병이 어. <웃음> <웃음> 휴대용, 어제 마시고 싶대 막 그런 느낌. 어 특히 이제 어. 뭐 위스키나 응, 그지 그지 그지 그지. 약간 추울 때만 어디 어. 이렇게 낚시 가거나 있을 때떡떡떡떡떡 떡. 어. 따기야 <웃음> 따기야. 아. 그다음에 퀘스트타이아이거는근데 네. 너무 대놓고 네. 비슷해서. 뭐가요? 너무 아... 아이팟이지 않아요? 진짜 아이팟 안 써보셨구나. 아 그런가? <웃음> 사실 얘가 네. 이게 뭐 가격이 가장 가격이니만큼 아 얘가 제일 비싸요? 아 그렇죠. 뭔가 이게 고급진데 음음.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거 뭐야? 이냐어 이게 생각보다 불편하다는.. 아, 이게 뭐야 이게? 이 제품들이 편의성이 좋아서 유명한 제품들은 아니거든요 음음음 예, 사운드가 좋다 네. 그걸로 이제 가성비가 높은 제품이고 음음 다만 이제 아이파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음 따로 dap 기능은 없기 때문에 음음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냥 단순 dac 네. 블루투스 리시버기 때문에 네. 정말 뭐 기능이랄게 없습니다 네. 그냥 전원 키고 볼륨 올리고 그 다음에 네. 뭐 약간의 EQ잉을 할수 있는 3D 플러스와 X베이스 기능, 음. 이거를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정도.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아이파이를 제외하고는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음. 편의성이 좋지는 않다. 네. 네. 하지만 이제 가격 대비 소리 좋기로 유명한 음. 제품들이니까, 네. 저희가 지금부터는 네. 한번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시죠. 오늘 이제 준비한 레퍼런스 곡은요. 먼저 그 한시의 신부. 아, 신보나. 네, 그렇죠. 한씨 좋아요. 네, 한 씨의 신보 중에 에슐리라는 음. 어, 곡입니다. 음. 네. 뭐할씨 같은 경우는 따로 말할 필요 없죠. 그렇죠. 네, 워낙 뭐 유명한 팝스타고, 또 네. BTS랑, 아, 어, 그렇죠, 피처링 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네. 어,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이 음. 사실 약간 저의 그띵 뮤지션 누구 누구? 혹시 해리콘이 주니어 오! 90년대! 주니어를... 아그렇 그렇죠 90년대 아, 해리가 셀리를 응. 만났을 때그 영화음악이 응. 해리코닉 주니어 아 그랬나? 아, 사운드트랙이 네. 다 해리코닉 주니어였고 어, 해리코닉 주니어가 너, 너 그런 얘기 하지마 왜요? 나이 나와 <웃음> <웃음> 나이 나와 <웃음> 어 근데 어쨌든 이 해리코닉 주니어 같은 경우는 음. 사실 그 재즈랑 뭐 펑크나 일렉트로닉 음. 사운드를 되게 접목해서 도 네. 뭐 많은 시도들을 하고 음. 그 재즈사에서는 꼭 체크해야 될 음. 인물 중에 하나기는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해리코닉 주니어 앨범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인데 음. 쉬라는 곡을 네. 네. 오늘 레퍼런스로 하나 준비를 해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곡은 제가 이제 최근에 작업한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매가 된 싱글 음. 중에 하나인데 음. 어, 저희 채널에도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던 어, 어 분리 수거라는 팀. 아, 아, 아, 아, 그 팀. 네. 그 분리 수거라는 팀의 지금 음. 날라리아라는 음. 신곡이 나왔는데 네. 이세 팀을 준비했는데 음. 저희가 일단 들려드릴 곡은 어, 저희가 손쉽게 저작권을 해결할 수 있는 네. 어, 분리 수거의 네. 날라리아를 음. 저희가 DAP에서 직접 음. 녹음을 떠서 한번 바로 비교를 해보시라고 음. 들려드릴 겁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듣고 오시죠. 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분리수가의 음악을 직접 화면으로 한번 들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들려 드릴 수는 없는 음. 뭐 하얗시나 해리코닉 어, 주니어의 노래들은 음. 저희가 직접 한번 이어폰으로 실제로 들은 청음기를 한번 들려 드릴까 하는데요 안들어도아 네. 조금 좀... 기다리라고 했죠? 기다리라고 했잖아 음! <웃음> 야 이거 애들이 좋아하는 이거 있구나. 괜찮죠? 어 좋은데 이거? 이새 DAP로 번갈아 가면서 바로바로 네. 바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네. 어떤 차이가 좀 있으셨나요? 오 어, 어, 완전 다른데? 어, 완전히 다르죠. 어, 세개다 어. 완전 다른데? 네. 네. 네. 어떻게 뭐 개싸움이 될 만한가요? 어 근데 이게 네. 뭐 얘네들이 색깔이 다 달라서 네. 어, 개싸움이고지. <웃음> <꼭. 웃음> <웃음> 뭐가 있겠어요? 네. 근데 일단은, 네. 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지 알겠네, 지찬. 아, 진짜? 음. 이게, 이세개 중에서, 중에서는 제일 밝은 녀석인 것 같아요. 아, 소리 자체는. 그렇죠. 미들감도 많고, 음, 음. 그래서 그런지 약간 아래 위가 살짝 좁아보인다는 느낌 있고, 음. 그 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얘네 둘, 얘네 둘은, 어, 이걸 딱 이걸 들으니까 갑자기 어두워지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아.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아래비가 좀더 많아진다는 음, 느낌이 네. 있고요. 확장이 되는 느낌이 더 가깝죠? 그 다음에 어, QP2R은 이렇게 공간감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네요. 아, 뒤에 이제 리버브 같은 거 표현력도 되게 좋고 아, 배경이 네. 진짜 좋아지죠? 네 맞아요. 아. 거기다가 저는 이건 약간 QP2R만의 색깔이라고 느껴지는데 음, 음, 음. 굉장히 끈적끈적한 느낌이 음, 있어. 네, 뭔가 어. 질감이 있어요. 네, 약간 끈적한 질감이 질감 있어요. 헤리코닉 있어. 네. 네. 네. 주니어 같은 거. 어, 스네어 짱. 어, 스네어, 스네어 짱. 스네어 질감이 확 어. 하고 나가는데 이게 때. 이게 음. 그 스네어 들 때가 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큐피트알이 네. 진짜 괜찮고. 그러니까 지산에서 큐피트알로 넘어가면 갈수록 조금 더 이제 확장감 있고 음, 이런 음,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큐피트알에서 지산으로 딱 넘어오면 음, 음. 갑자기 뭐 좁아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소리들이 조금 더 거칠고 밝다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중앙에 네. 몰빵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응, 응, 응, 응. 예. DAC 칩으로만 보면 얘는 4490이라는 칩이 들어갔고 네. 얘는 4497 칩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4497 칩이 지금 최근에 나온 칩이고 아 지금 가장 어 좋은 칩인 거죠 음. 그래서 그 컨버터 칩4497 음. 칩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지금 사실 놀라운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긴 해요 좀 음, 예약 광팬데 근데 어. 이두 아이가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다 그러면 네. 좀이 아이가 애매해지긴 한다. 아 애매해. 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제 와서 버리시려고 <웃음> 몰라 내할 거야. <웃음> <웃음> 아 진짜. 음. 아니 가격대도 그렇고 음. 이게 좀 애매해지는 느낌? 대신에 이제 XDSD 음. 같은 경우는 음. 최강의 강점이 음. 블루투스. 아 블루투스가 네. 되는구나 네. 특히 이제 아이폰 유저들 같은 경우는 음. 아뭐 이게 유일한 해답이에요 <웃음> 우리 애플 유저들의 <웃음> 진짜 이게 <웃음> 아 그러면 또뭐 네. 네, 이해가 가네요 네. 그리고 네. 굉장히 가볍고 음. 셋 중에서 제일 가벼워요 음. XDS가 그 다음에 이거에 또 무지막지한 장점 뭐? MQA 파일 지원 음. 그러니까 타이달 쓰시고 핸드폰으로 재생하신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큰 강점이 생기는 거예요 음. 네. 하이시곡 같은 경우가 음. 지금 타이달에서 고음질 음원으로 음. 마스터 음원으로 지금 제공을 해주고 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고음질 음원 자체는 지샨과 큐피투알리 음. 지금 고음질 음원 자체는 이걸로 바로 재생이 음. 가능했는데 네. 지금 이 XDSD 같은 경우는 타이달에서 바로 MQA로 플레이해서 저희가 들은 거예요 어. 확실히 지금 MQA로 넘어가면 음. 그 곡의 처음에 원소스에서 주는 네. 그런. 음질의 좋음, 어, 이런 거는 확실히 느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해리코닉 주니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음반도 오래됐고, 네. 그 당시 맞아요. 이제 최고 음질 자체가 이제 CD 네. 음원이니까 네. CD 음질로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었던 음음. 거거든요. 음. 그런데 녹음 자체가 음음. 워낙에 너무 잘 됐어. 음. 어 좋던데. 어. 네. 녹음 자체가 음. 너무 잘돼 있고, 이 연주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음음. 고음질 음원이다, 아니다를 음. 이제 별개로. 네. 이 완전한 어쿠스틱 상황을 DAP가 얼마나 재현할 수 있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네. 어. 근데 그랬을 때 확실히 약간 조금 저렴한 제품인 지샨이 음. 취약점이 좀 있었고 음. 예. XDSD만 해도 확실히 음. 이제 중심도 내려가고 네. 확장감이 있으니까 굉장히 네. 좋은데 그래도 XDSD도 튜닝적으로 살짝 이제 밝음과 음. 약간 억지스럽게 올려놓은 음. 하이가 있다는 라게 조금 느껴지거든요 네. 예. 그런데 큐피투알로 넘어가면 음. 확실히 이제 고급기기니까 음. 어쿠스틱 음악 재생에서는 확실한 강점이 있어요 음. 예. 네. 보통 이제 저희가 가요 작업을 많이 할때 쓰는 48kg 기준으로 이제 작업이 다 되어 있는 건데 네. 지금 현재 쓰는 그런 가상 악기 소스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는 사실 세계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냥 DAP 특성에 더 많이 영향을 음. 받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뭔가 제품 구매를 고려하실 때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음. 네. 그리고 본인의 평소에 즐기는 그 재생 환경, 뭐 음. 핸드폰으로 재생을 한다, 음. 아니면 일단은 컴퓨터에서 주로 이제 바로 직결해서 뭐 네. 제, 음악을 듣는 편이다, 네. 뭐 거치형으로 듣는다, 뭐 음. 포터블하게 듣는다, 음. 블루투스가 좋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이제 좀 고려되어야 할 네. 그런 대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한번더 체크해야 될게 남아 있는데요. 음. 음. 음. 바로 이제 헤드폰으로 재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음... 왜냐면 요새 또 헤드폰 유저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헤드폰을 구동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헤드폰으로 들었을 때는 차이가 아까 만큼 많지는 않은데요? 아 헤드폰이 오히려 좀 적나요? 네 어, 제가 들었을 때는 음. 사실 헤드폰으로 바꿨을 때 네. 저는 QP2R에서 음. 되게 많은 변화를 음. 느끼기는 했어요 네. 음장감 자체가 너무 좋아지 음,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그 아까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예 음. 고유한 그런 캐릭터들은 음. 헤드폰으로 들어도 똑같더라고요아 캐릭터는 확실하게 네. 네. 똑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차이를 음. 조금 더 많다고 느끼고 음. 형님이 차이를 좀 적다고 음. 느낀 이유는 음. 형이 평소에 w80 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저는 이 헤드폰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어... 그래서 그 차이가 더 많이 느껴지는 음...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진짜 조금씩 다르거든요 음... 본인이 항상 익숙한 환경에서 네. 더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헤드폰으로 들으신다라고 네. 하면 아무래도 이 유닛을 충분하게 조금 밑에까지 올려줄 음... 수 있는 구동력을 갖춘 QP2i 제품을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고 이어폰 제품으로 이제 음... 뭔가 음악 감상을 즐기신다라고 음... 하시면 본인의 재생 환경이나 네. 본인의 취향이나 네. 음악 취향 네. 네. 이거에 맞춰서 선택을 응.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지금 장안에 화제가 됐었던 네. 네, 지샨 시799 음. 프로듀서 DK 에디션과 네. 그 다음에 늘 이렇게 스테디하게 또 음. 사랑을 받고 있는 XDSD 네. 그 다음에 또 약간 헤드폰이나 부티크 유저들한테도 되게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네. 많은 추천을 받고 있는 QP2R 요세 네. 제품을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네, 오늘 뭐 완전 뭐 지득탄 개싸움이 되지 않 <웃음> 어, <웃음> 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음. 뭐 셋다 너무 훌륭한 제품이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에, 약간은 조금 평화롭게 음음. 마무리가 되는 듯해서 어, 기대하셨던 시청자분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웃음> 전해드리고요 저희 방송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좀 고급기기로 가면 하이파이 음. 쪽은 기기 보호를 위해서 앰프 구동이 조금 늦게 되는 거야 그렇게 딜레이가 된다 고데아못 어. 믿겠는데? 그럼 나한테 어떻게하라고못 믿는 걸 <웃음> 나한테 어떻게하라고야 <웃음> 거기서 네가 터지면 어떡해 <웃음>